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셋째 날 전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45명으로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휴일이라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설 당일 고속도로 이동량 또한 코로나 초기였던 작년 설에 비하면 30% 정도 줄었는데요.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의 확진자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1년 설 연휴 첫째 날인 2월 13일 울진방송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하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일리와 기승면에서 두 건의 큰 하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주첫 소식은 지난 8일에 있었던 거일리 하재 소식과 11일에 있었던 기승면 구산 오토 캠핑장 하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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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언제 네. 쳤어요? 네. 언제 소통차온어요에 언제 여기 오셨어요불 나보고 무신가요 소방차 보고? 소방다가 여기 동네 거 일이 있는데. 아까 그때 아파트가 다 이제 연작 불났더라고. 그래 여섯 타고 소방차가 그 빨리 나오더라고. 막 불났다고 피었다가 빨리 와시면 돼요. 그, 이거 그, 그, 그, 타는 문제는 저름에 넘어가시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날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군과 산림청, 울진소방서는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울진군 평해읍 공무원 19명, 소방대원 20명, 울진경찰서 평해파출소 경찰관 6명 등 90여명의 진화인력과 산림청 소속 소방헬기와 산불진화차량 3대, 소방차 7대를 현장에 급파해 초기의 산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생한 산불로 임야 0.08 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울진군과 울진 소방서는 초기 산불이 발생한 현장 인근을 조사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새벽 4시 21분경 기성면 오토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새벽 4시 21분경 발생하여 캠핑장 아래 있던 클램핑 한 동과 카라반 다섯 동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인 5시 4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 소방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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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위로하는 발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울진군을 비롯해 경상북도의회와 울진군의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온정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속에 성큼 다가온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명절에 소외계층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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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곳의 위문품 비대면 안전배송으로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생필품과 실버용품 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감사의 뜻을 담아 시설 관계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세진 울진군 의회의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때에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위로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주간뉴스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방유봉 의원과 남용대 의원은 지난 9일 모자보호시설인 영신의 미롱과 울진실버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방유봉 의원과 남용대 의원은 그동안 설과 추석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웃사랑의 정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날 방유봉 의원은 후포면에 소재한 영신의 미롱을 방문해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없어 안타깝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소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변면 소재 울진실버학교를 방문한 남용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설 명절에 어르신들이 적적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직원분들께서 더욱 살들이 모셔달라고 당부하며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설 명절 소외된 이웃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시설 내 방문은 생략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주간뉴스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죽변면의 한 어빈이 익명으로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해 코로나19 여파로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4일 죽변면의 한 어업인이 익명으로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금을 기부한 익명의 어업인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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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학조들의 방학 등으로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혈액 위기 사항이 악화되면서 혈액원은 혈액 보유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이 발벗고 나서 차량에 헌혈 봉사를 펼쳤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과 연계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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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해봅니다. 마을 기반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올해에도 조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마을 기반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올해에도 조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총 67억 원을 투입해 배수로 정비와 세천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등예0개 지구의 각 사업에 대하여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기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계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현황 조사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배수 시설의 원활한 통수단면 확보와 협소한 마을 안길의 가각부 확장, 매놀 뚜껑 인상 등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름철 오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은 지난해 전기승용차 18대와 전기화물차 8대, 전기이륜차 15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기승용차 85대, 전기화물차 10대,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2월 15일부터 저공의 차통합 누리집을 통하여 가능하며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대리점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만 18세 이상 국민과공고일 이전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울러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789-671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기령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1월부터 출산가정과 영유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유가를 가진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2021년 1월부터 출산가정과 영유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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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이상은 월 20만원씩 최대 1,200만원을 신청자에 하나여 지원하며 신청은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출생한 첫째 아와 전이바에 대해 확대되었던 출산장려금 지원을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전산과 울진군수는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혜택을 시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설 연휴 낚시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울진해양경찰서와 후포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과 주요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특별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관내 낚시어선들의 안전장비 등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와 쿠퍼어선안전조합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과 주요항 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처 수온기에 발생하는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됨에 따라 낚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구명조끼 관리 및 검증 제품 사용 여부와 출, 입항시 승선자 명부작성, 소화기 구급약품 비치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낚시 어선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전방 주시 소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을 지도하였습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승선 정원 초과 및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맞춤형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기술 가재 발굴을 위하여 2021년 울진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맞춤형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기술 과제 발굴을 위하여 2021년 울진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는 농업 기술 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농업 관련 기관과 농업인 단체 등 산학관 협동체를 통해 신기술농업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 변농사 소득향상과 지역맞춤형 특화작목개발 스마트원예농업육성 등을 위한 드문모이안기술시범과 야경 작물수확후관리기술 과수생산안정화생력재배, 신선채소과체류 스마트팜시범, 울진지역감자품종선발시범사업 등 4개 분야의 26개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심의 의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은 2월 중순부터 사업 추진 유령및 보조금 집행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중간 평가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기술이 영농 현장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주간뉴스였습니다. 울진군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유용 미생물을 연중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영농철을 맞아 유용 미생물을 연중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410농가에 52톤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는 65톤의 미생물을 생산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급되는 유용 미생물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 기능성균 등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촉진과 축사 악취 경감에 효과가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인 균주 바실러스를 작년 말부터 자체 배양함으로써 늘어나는 미생물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 자체 실험 결과 특허 균주 사용 시 감자는 16% 정도 생산량 증가와 24% 상품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으며 고추는 27% 정도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전은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정적으로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많은 농가가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4789-524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8일 신규 배치된 300톤급 중형함정인 308함과 설 연휴를 대비한 경비함정들의 긴급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경찰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8일 신규 배치된 300톤급 중형함정인 308함과 설 연휴를 대비한 경비 함정의 긴급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조 서장은 경비 함정의 점검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 연휴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과 의경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긴급 출동 태세 유지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비 함정의 각종 장비들의 작동 상태와 경비 함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출동태세 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울진 해경은 이번에 300톤급 중형 함정이 새롭게 배치됨에 따라 신규 배치 점검과 승조원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확고한 팀워크 조성과 긴급 상황 대응 태세를 주문하였습니다. 조석태 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빈틈없는 대응태세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5년간 울진군 관내 파출소별 연안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게 연안사고 정리 지도를 제작하여 함정과 해경파출소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5년간 관내의 파출소별 연안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게 연안사고 정리 지도를 제작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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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지을 숙지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연안사고 정리지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설 연휴는 하루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설렘보다는 아쉬움이 컸던 명절이었습니다. 마음 편히 가족들과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설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가족 간 만남을 대신하고 온라인 추모 성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는 예약이 다 차고 인파가 몰렸습니다. 언제 다시 확산할지 모를 코로나19의 확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뭉치면 죽고 허트지면 산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설 연휴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휴일을 보내길 바랍니다. 2월 둘째 주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울침 방송 영상의 세이가 이어집니다.